자 지금 왼쪽에 지금 BGM 클랜이 먼저 내려야 되고, 자 우측에 지금 용천이랑 지금 아미베이스 쪽은 지금 GL 클랜이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에 위쪽에 다시 말하자면 BGM클랜이 왼쪽에 내리고 1번 시드가 BGM클랜이에요 어, 1번 시드 BGM클랜 그리고 2번 시드가 GL클랜입니다 어, 왼쪽에 현재 내려야 되는 어, BGM클랜 그리고 2번 시드 자 이렇게 라인을 갈라서 어, 고도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GL클랜이 내릴 거예요자 음, 아래쪽에 3번 라인에는 지금 삼프리즘이랑 지금 합포쪽은 내리는 클랜은 헝그리클랜 헝그리클랜이 어, 3번 주황색의 헝그리클랜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호산과 학교쪽 송암쪽은 지금 리얼클랜 어, 4번 붉은색의 리얼클랜이고요. 자, 자 5번 라인은 지금 XII입니다. 보라색의 XII 그리고 6번 이 넓은 지역에 내리는 지금 10야드부터 지금 에어포트 공항까지 가는 건 감클랜 6번의 감클랜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편안하게 내리고 있고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아래쪽 보는 걸 확인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맵 정겹죠 여러분들? 자 다들 이제 맵이 나온 상태로 많이 하셔가지고 음, 이제 지형들은 다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피가 달것 같은데 아... <웃음> 10회가 다 났죠? 자, 우리 BGM 클랜 오늘 좋았고 어, 첫 참가의 멋진 모습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고독에도 지금 고독도 맵이 되게 고독해요, 여러분들 옛날 정감 나죠? 음, 이렇게 하우스도 있고 갬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맵이 자, 고소한 사투리를 보이셨던 럼버4님 토바이 타고 어, 들어오고 있고 아,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잡혀서 그래도 우측에 있는 클랜들은 쭉 와야 될것 같아요. 이걸 맵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게 사람들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파라다이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공식 맵이 아직까지 사람들 간의 명칭으로 오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제가 레코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경복궁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르시더라고요 말씀드린 후니님 다운, 어. 어,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날라갔죠. 지금 어. 음. 어, 화면에 한번 잡히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코이님이 여기서 잡으면 레전드인데 차로 치면 어, 그러진 않고요 어쨌든 즉시 사, 즉시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호니 자말씀 말씀드린 순간 지금 내려와요 자이 맵이 생각보다 차 운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한국 차들이 빡세더라구요 그래서 어, 운전에 조금 유념하셔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차 운전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기 지, 이 맵들은 자 오토바이 먼저 밀어놓고 들어가는 은바자 1팀 지금 다 몰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라코님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될텐데 아직까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이거 혼자서 상대하기엔다 무리에요? 라코님 지금 자 지금 갇혔습니다 위험합니다 라코 지금 야 쭉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라코님 지금 어, 무서워요 지금 무섭습니다 자자세어죠 지금 자 순식간에 갇혀버린 라코 자 순식간에 갇혔어 지금 무서워요 지금 자 라코 지금 무섭습니다 라코님 자 쏘지는 않나요? 자이기 장악하고 있는 1팀 지금 자 라코님 지금 어, 지금 누워 있는 라코 자 이제 쏠 때가 쏘지 자 쏘는 것도 문제고 쏘지 않아도 문제고 자 걸린 것 같은데요 걸린 것 같은데요 자 걸렸습니다 지금 자 걸렸어요 지금 자 라코 자 숨어 있다가 자 <웃음>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 자10대 10은 이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도움 자 도움을 오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자 빼고 있네 역시 10대10 쉽지 않습니다 한번 몰려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혼자 플레이하는 게자 위험합니다 참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자 지금 리얼이 많이 퍼져 있고 어, 우측에 들어오는 감클랜 자, 감클랜은 아래서 올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나 지금 리얼이 다 음... 퍼져있기 때문에 어, 감클랜이 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역시 차 운전 쉽지 않아요 자, 알파카가 그걸 알고 자촌을 빼고 있고 리얼도 슬슬 모이는 모습입니다 자, 태호님이 오른쪽에 혼자 있는데 어, 이 라인은 좀 위험한 라인인데 어쨌든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좀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호 1라인 쉽지 않는데요? 자, 소리 들었죠? 지금? 자, 총을 쏠 것인가? 자, 총을 쏘지는 않으시나요? 태우는 그냥 갑니다 자 미쳤죠? 자저 정도는 부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제트한 태현님도 내려가고 있고 자감클이는 안전하게 쭉쭉 아래로 돌아서 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공주님과 자 감사님 자좀 멀긴 한데 그래도 차가 있기 때문에 어, 쭉쭉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가면서 아직은 자기장이 괜찮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하프 앞마당 쪽에 자리 잡고 있고 자 지금 남클랜은 쭉쭉 들어와서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 보면 이제 슬슬 지금 만날 때가 됐어요 BGM과 자 리얼클랜 지금 맞닥뜨립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많거든요 자 이게 들어오면 들어오는게 쉽진 않아서 자 위쪽에서 쏘고 있는 TAT 자 리얼클랜 늦게 들어온거 치고는 지금 잘 들어왔죠 아 무리해서 들어온 태호. 자, 아, 이 라인 들어오면 쉽지 않아요 지금 위쪽에다 자리 잡고 있어서 자, 아, 내려갑니다 자, 투클랜간의 전면전 리얼클랜과 BGM클랜 자 리얼 BGM클랜이 BGM 좀 뭉쳐져 있는 것같아요자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KH 자 KH 갑니다 자 무리 한방 쏘고 <웃음> 귀엽게 넘어가는 KH 자 무리하지 않는 것 같죠? 자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빼고 있는 어 BGM 자 BGM 좋습니다 자, 굳이 추리를 낼 필요는 없.. 죠 여기 난전입니다 이쪽도 자 난전의 지열과자 둘러싸고 있는 XII 자 XII가 정리해서 내려왔어요자 두분 포탑 쓰고 있고 자 이쪽 환희님이 또 하나 정리하고 예를 들 포지션이 앞쪽에 두분이 붙어있고 자, 뒤쪽에서 포탑을 서주고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살렸죠? 자, 허니님이 다운되면서 GL에서 또 백업이 들어옵니다. XII 쪽에서. 자, 밀고 들어온 XII를 GL이 막지를 못했어요. 자, 잘 서주고 있는 GL. 자! 성훈 자, 연막 좀 해봐줬는데. 자, 알라산 잘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자, 알라산 여기까지 백업 들어왔기 때문에. 아, 쉽게 막은 거였죠, 지금. 자, 쭉쭉 당기는 XII. 자, 우측 두분 들어왔습니다. 자, 라인상으로는 지금 GL이 유리해 보이는데, XII가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분 둘 들어왔기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수가 있어요 자 원희가 지금 안쪽에 있는 보고있고 자 이쪽 아래는 지금 고지대기 능선이기 때문에 연막치고 밀고 들어올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자 원희가 자 지금 왼쪽에 됐고 오른쪽에서 서서 자 원희님이 정리하고 자 X, I가 좀 우세인 것 같죠? 자 뒤로 도굴르고 있는 한라산 자원님다 정리합니다 자 이거 묶은 포지션인데 한라산이 자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지금 세분 정리하면서 들어와 버리는 포지션이에요 자 농성하고 있는 뒤에 자 XII 포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정리해가는 XII 자 XII 밀고 들어옵니다 자 밀고 들어오고 거침없는 XII 거침없어요 자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자 GL 자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서 지금 자 GL이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쪽도 난전이에요 이 알고 있었는데 자 이쪽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세클랜는 안파전 자 리얼이 가운데 끼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쉽지 않게 된것 같아요 BGM 지금 BGM 클랜 지금 잘 모여서 어.. 무슨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GM 흩어지지 않고 자, 흩어지지 않고 양쪽 사격하고 있는 BGM이고 자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살리기도 쉽고 자 사격하기 좋죠 자 반면에 감클랜은 아래쪽에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자 지금 약간 양각을 끼어 들어가는 느낌의 지금 리얼 클랜을 잘 잡아냈습니다. 반면에 지금 파닉님 혼자 남았어요. 지금 우측에 감옥, 감옥기도 있기 때문에 자, 위치를 모르는 것 같죠? 자, 그러나, 지상으로는 지금 둘러싸일 위치입니다. 자 그래요 무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과목 잡지는 못하나요? 자잘 빠져나가도 하닉자 이렇게 되면 지금 편하게 들어왔던 XII가 우측 정리하고 들어왔던 XII가 라인이 좋아요 그러나 우측에 있는 지금 자 출혈 없었던 헝그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라인 다 잡고 들어오는데 지금 위쪽에 지금 라이딩샷! 음, 난전된 음. 라이딩샷 자 위쪽에 모이고 있는 자 헝그리 라인 잘 잡고 위쪽에 모이고 있어요 자, 왼쪽에 BGM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아, <웃음> 자, 뒤집어지고 자, 은바페 자, 아래로 들어오는 BGM 자,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헝그리 자, 자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측이 능선이 났습니다 자, 조금 늦, 지대가 조금 높지만, 이쪽, 오른쪽에 잘 잡아, 자리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왼쪽에 잘, 자, 대전에서는 지금 그래도 BGM이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BGM의 저기 레전드3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 언제나 능선 싸움은 아래쪽이 유리해요 아 어우 잘 싸요 자 BGM이 좀 훌륭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반대쪽에 지금 들어와 XI가 들어와버려서 자 헝그리 조지 양각입니다 지금 이거 그냥 가버리는 XII 후전적인 XII 자냥 돌격하는 <웃음> XII 돌격하는 XII 자 이거 그냥 밀어버립니다 XII 그냥 밀어버려요 자 이거 이, 아트님 혼자 담았어요 아 이거 지옥입니다 <웃음> 자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XII 무슨 일이 벌어진거죠? 자 이거 님이 지금 아래쪽 보고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숨어있죠 어떻 하다보니까 잘 내려간 그리고 이거... 자 이번엔 지금 BGM과 XII 대전이에요 자이 지금 벌써 두클랜 쓸었습니다 자좀 아래쪽 공자나고아지 지금 자 초치기 성공 자 이러면 지금 <웃음> <웃음> 자, 그큼났죠 자, 그안났어요자이 <웃음> 그냥 <웃음> 어 짜늘한 <웃음> 시체가 되버린 어 왔지 짜늘한 어, 시체가 웅징바로 당했죠? 어 어, 응징당하는 아찌자 아래쪽도 한번 보죠 자, 아래쪽은 감클랜이 결국 다 정리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어, 감클랜이 정리해서 올라왔고 자맵 자체가 아무래도 괴할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샷대발 대결하는 라인잡아도 샷대결하는 그림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새클랜의 라인전이고 자 완전 괴할지라 지금 라인을 어떻게 잘려봐서 쏘는지가 중요할 것같아요 반면에 지금 BGM 플랜 포지션 좋습니다 자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면서 포지션 잡고 이동하고 어 좋은 모습이에요 오도 훌륭한 모습 자 XII는 반면에 매우 우선적입니다 또 가요 XII 또 갑니다 XII <웃음> 자 XII 어또 가요 BGM도 우리가 때려보시겠다 자 이걸 이렇게 가서 자, x 아 i 자, 어떤 모습, 자, 과연. 자, 지금 두 다운, 셋 다운. 자, 다운. 자, 이 BGM 클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머니. 자, 살았어요. 자, 비젠 m 클랜는 만만치가 않아요. 능선이. 능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x i 이또 찢어졌네요 두 쿨, 두이 따로 찢어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BGM과 아래쪽에 있는 감클랜 자 라인싸움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엑사이 i 예인님 혼자 남았어요 자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자 혼자 아래쪽으로 크게 돈거 못했고 셀프킹님이 라인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 총좀 부딪힐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먼저 살아남은 부터 헐 지금 자 <웃음> 어, 자, 쉽지 않아요. 지금 자기장 이인이긴 한데. 자, 자기장은 2인이긴 한데 쉽진 않죠. 자, 차 푸실 필요 있겠죠. 그쵸? 그렇죠? 자, 차 푸셔도 됩니다. x i 기 혼자 지금 몇대 몇인가요? 왼쪽에 연막 피고 자, 지금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는 철. 자, 둘입니다 이제 철. 아, 아 너무 아파요 이제 자, 바닥이 또 바닥이 정리하면서 자, 지금... <웃음> 갑니다! BGM 가요! 자, BGM 돌진! 자, 우측에 지금 있는거 확인 안하고 자, 하나 다운! 자, 어디까지 몰고 돌아가나요? 자, BGM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파덕 좋은 자리 자 라인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양각이라서 자 프린세스 자 섹시님이 라인 볼수 있죠? 자 지금, 자, 지금 감클랜 자한 번에 밀고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자세리 오는 서프키링 살리콜이다자 사격이 너무 잘 쏴서 어 이거는 지금 BGM 클랜이 너무 자리를 잘 잡은게 아닌가 그러나 자기장 밖이라서 몰라요 이거 자 다음 자기장 모릅니다 자 지금 강클랜 양쪽은 다 누워있는 상태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조커님과 존보하고 있는 x i a 이님 자, 자리 제일 좋죠? 자, 은바페 은바페 무리하면 안 돼요 은바페 위험합니다 이거 자, 은바페는 살아서 가고 저 지금 어, 파덕! 자, 파덕이 쏘는 사이음은바페님 안쪽으로 갔죠? 자, 오케이, 사격 자. 너무 앞으로 M 쪽으로 당겼습니다. 자, 이게 큐트 님 큐트 님의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당길 수가 있겠죠. 자. 담무가 쉽게 놓아 주지 않아요. 자. 자, BGM 지금 너무 잘 들어와서 자, 감클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 A님 지금 몇 명을 상... 지금 다섯 명이네요 BGM 자, A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그래도 양각 잡으려고 크게 놓습니다 그러나 여긴 교활지예요 혼자 남은 파덕과 A 쉽지 않죠 자 왼쪽 크게 돌아가는 파이터 자 이렇게 되면 파이터님 위치가 장각을 잡을 수 있는 위치예요 자, 오른쪽으로 크게 도나요 자, 좌우치 크게 들고 있는, 암클렌. 자, 파덕! 파덕! 와, 파덕! 자, 파덕이 지금. 자, 그러자. 그러자 아니었으면 지금 죽었는데. 자, 잘 쐈습니다, 그러자. 자, r 4 i 지금. 자, 지금, 에이님 지금, 지옥이에요. 자, 에이. 오! 오! 오! 자, 수탄 좋았는데 자, 돌리님 이 살립니다 자,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지금 자, BGM 둘 자, 이거 2대1이죠? 이렇게 되면 파덕님 지금 너무 좋아요 MK에 지금 그러자입니다 자, 지금 자기장 땡기고 있는 파덕 자, 이거 지금 자, 감클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 이거 해볼만 합니다 지금 자기장도 그렇고 자 위치가 지금 연막이 얼마나 있죠? 자 연막 없어요 두분 지금 어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분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소리를 들어서 봤을 땐 파덕님이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파덕님이 눈치를 챘을 확률이 높아요 자 MK! MK 매섭습니다 MK! 어 연막 시체에서 생긴 것 같고 오른쪽을 크게 돌고 있는 파덕! 자 그러자! 자 어마어마합니다 파덕 자 라인은 조금 불리한데 자 돌리면 필 채울 수 있죠? 이거는 파덕 아 파덕이 와마지막못 잡을 뻔했어요 파덕 아 이거 6킬이에요 파독님 어마어마한 파덕 역시 마지막에 못 잡을 뻔했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이벤트전은 감클랜이 감클랜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어 고생하셨고 음, 다음에 또어 재밌는 모습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고생하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벌써 12시 반이네요 음. 연갑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방, 유튜브에 다 올릴 거니까 어, 나중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